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초보왕입니다. 초보왕이 여러분들의 골프를 쉽게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많은 이들에게 쉽게 들어올 수 있게끔 안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 아래쪽에 보면 설명란에 저희 멤버십 가입 링크 그리고 옥스윙몰에서 클럽 각종 연습도구를 구입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그쪽을 적극 활용하시면 여러분의 골프가 더 발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하이브리드 특집 마지막 시간입니다. 참 길게 왔죠? 어, 한 3주간에 걸쳐서 진행을 했죠. 왜냐면한 3타임씩을 진행을 하니까 근데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이번 주는 정말 그야말로 실전 타격이죠. 실전 타격인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스몰스윙, 미들스윙, 빅스윙 중에 스몰스윙 안에서도 이스퀴징 에어리어, 쥐어짜는 에어리어가 있다. 근데 그스퀴징 에어리어가 있으면 어, 스윙을 최대한 내가 어느 정도 칠수 있는 정말 구색을 갖출 수 있는 정도를 들고 거기에서 오른쪽은 아예 없다. 오른쪽은 아예 없고 왼쪽 가고만 친다. 그냥 왼쪽 발밖에 없다. 오른발도 없다. 그래서 들었으니까 왼쪽 발만 가지고 칠수 있는 피니는 형태만 갖춰도 되고 이러한 연습을 엄청 많이 해야 한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스몰 스윙, 지금 이건 미니 스윙이거든요. 마이크로 스윙, 뭐 미니 스윙이라고 할수 있죠. 미니보다 더큰게 스몰이죠. 이게 진짜 미니에서 이렇게 치는 거였는데 스몰이라고 해서 90도까지는 아니어도 좀 들어갔더니 공간이 좀 벌어져 버렸죠. 그럼 그때 칠때 스몰 됐다고 해서 바로 치는 게 아니라 이쪽까지 가서 아까 스쿠이징 에어리어 그러니까 샷을 들어갈 때는 스쿠이징 에어리어까지 반드시 들어가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까이 서도 스몰 스윙 해도 가서 공을 쳐줘야 거기에서 정확히 우리가 연습을 했던 스크이징 동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미들 스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들 스윙 조차도 어깨가 90도 만큼 들어간 걸 미들 스윙 이라고 했는데 이만큼 들어갔죠 그런데 스크이징 에어링은 실제로 좀 여기에요 스크이징 에어링은 여기란 말이에요 이 정도 그러니까 어깨가 거의 왼쪽 허벅지와 같은 선상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조그만한 스윙 해서도 몸부림을 칠수 있는 게 어깨선 하고 허벅지선 이 선까지 왔을 때 이제 본격적인 파워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깨가 들어갔죠. 그럼 여기서부터 바로 때리는 게 아니라 어깨가 왼쪽 허벅지까지 올 때까지는 기다려 주고 여기서부터 이제 스퀴징이 들어가는데 이제 히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들 스윙은 조금 넓게 쓰고 이제 스윙이 더 커지겠죠. 커져도 실제로 그 구간까지 와서 스윙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빅 스윙이에요. 근데 그옥 선생은 어, 빅스윙까지 할수 있는 유연성이 안 돼요. 근데 제가 굳이 레슨을 하는 이유는 저보다 유연성이 훨씬 좋은 우리 초보 골퍼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깨가 이만큼 전 들어왔지만 이거는 이제 비들 빅스윙은 이거보다 조금만 더 들어간 빅스윙이에요. 근데 이 스쿠이징 에어리어 보다도 지금 멀어졌어요? 안 멀어졌어요? 멀어졌죠? 근데 여기서부터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엎어 때리는 형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스쿠이징까지는 가서 때려주는 그 노력이 필요하니까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엄청 필요해요. 그래서 쭉 타고 가는 거예요. 백스윙 들어놓고, 빅 가고, 그쪽으로 가서, 공을 때려줘야 되는데, 파워도 엄청나고, 뭐, 가겠지만, 파워가 많아지는 만큼,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다시 갑니다. 이제 멀리서죠? 멀리서고, 그 다음에 쭉 어깨가 90도보다 더 들어가고, 바로 때리는 게 아니라, 쭉 갔죠? 그럼 스쿠이즈까지 오고, 여기에서, 계속 기다려줘. 그 다음에서 빡 돌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윙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어, 옥 선생이 치기에는 조금 버겁다. 그래서 저는 개인마다 본인의 이제 스윙 타입이 있는데 저는 미들 스윙이 가장, 그러니까 스몰 비트윈 스몰 앤 미들 정도가 제일 좋은데 이 빗까지 가면 이제 익숙한 분들, 대부분 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많이 번쩍 든 다음에 에이, 하고 여기서 쳐요. 그러니까 스퀴즈 에어리까지 가지 못하니까 이제 히팅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가령 느닷없이 어프로치가 등장하면 어프로치를 잘하는 사람은 왜 잘하냐면 스퀴즈 에어를 알아요. 그냥 조금만 들어도 이렇게 들어가지고 지금 백스윙이 없어도 지금 어디서 뭘 해야 되는지 알거든요. 들었죠? 들어도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몸부림을 윽 하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팩을 정확하게 갈 수가 있어 그리고 많이 들어도 백스윙을 많이 들어도 스퀴즈 에어리에서 힘을 쓰는 거예요. 또 많이 들어도 스퀴즈 에어리에서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방향도 맞춰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 구간을 처음에는 이제 세게 치는 연습을 하겠지만 나중에는 스쿠이징을 꼭 세게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부드럽게도 할수 있어. 왜냐면 여기에서 가까이 스쿠이징 해요. 이렇게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중에 뭐쇼 게임 할 때도 응용할 수 있고, 퍼팅 할 때도 응용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빅 스윙은 여러분들이 많이 드는 만큼 저희 옥선 선생은 안 하지만. 많이 드는 만큼 스쿠이징까지 가서 공을 쳐줘야 살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왼쪽으로 지금 세 개가 연속으로 감기죠 그럼 연속으로 감긴다는 뜻은 뭐냐면 스쿠이징 에어리어까지 가지 못한 상태에서 샷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공이 우측으로 밀리면 스쿠이징 에어리어를 지나서 샷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클럽 페이스가 먼저 반응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친 거고 오른쪽으로 가는 건 늦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그러니까 저는 훨씬 더 와야 돼 근데 불안해. 이런 식으로 많이 와야 돼 그러니까 뭐 샷에 있어서는 맞으면 정말 아름다운 푸시 드로를 멋지게 만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얼마큼을 들었건 간에 왜그 사람마다 그 위치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 축에서 만들어내는 그 히팅 존 실질적으로 가장 핵심 존을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스윙을좀 파워풀하고 또 정확하게 칠수 있는 일관성 있게 칠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니까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하이브리드 클럽은 여기까지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이언 특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모골프학교 오케이스윙골프카데미 초보왕이었습니다.